안녕하세요, 신국입니다두 번째 브이로그 시간입니다. 전주에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을 가는데, 뭐하고 놀지 모르겠어요. 항상 아침에 얼굴이 부어있죠? 저 어제 옷 샀어요, 이렇게. 청바지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입 갑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켜야 되는데, 포켓몬고를 해야 돼요. 왜냐, 포켓몬스탑이 오, 있네. 포켓몬스탑을 해서, 오, 어제 이상의 꽃을 잡았는데, 너무 약해 빠졌어. 298 이것도 강화 한번한거예요 이번 여는 홍대 입구 홍대 입구였다 홍대 그 야한 약간 칩 두근? 그런 박물관인데요 오늘은 더 기술 예정입 말하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아 진짜로? 네. 야 이거 누르면 돼? 아이게찍아 하... 아, 미안 여러분 돌아가자. 죄송합니다 뮤지뱅크 밑에선 찍어줘야지 밑에선 슬로하올라와야지 아니, <웃음> <밑에서 웃음> <티로워줘야지. 밑에서 웃음> 아, 아니 아, 거꾸로자 이렇게 여러분 찍어줘요 뮤직뱅뮤지뱅크 약간 19금이에요 그니까 러 알아서 자체 심의 해드릴게요 안돼 여러분 보면 안돼 너무 야해. 여기도 지금, 여기까지만. 안 돼? 미. 여러분, 아, 진짜... 안 돼요, 이거. 빨리 걷기겠네요. 빨리 걷기겠네요. 야, 이거 사진 올리지도 못해. 나 찍어봤자. 니네 둘이 좀 이상해. 누야 누구야? 누구야? 누 너무 지금. 아, 눈물 나. 아, <웃음> 미치겠어. <웃음> <민족했어. 웃음> 저짜 어디 못 들어가겠어. 근데 앞에는 이패티 보이는 거냐? 이거 봐. 해보세요. 펩티. <웃음> 지금 찍지도 못하고 못 올려요. 왜냐. 2, <웃음> 1. <웃음> 야, 이거는, 이거는 되겠다. 야신나 <웃음> 나와봐 <웃음> <웃음> 아까 그렇게 웃어서 제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어이가 없 오우.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오우. 뜸이 난 거니까 오우. 오해하시지 마시고 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간 더 크고 좀 성인이 되시고 나서 오세요 <웃음> 네?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 난매미군이야 아 하아! 아아! 아아! 아아! 아 오늘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하아... 네 이제 집에 방금 도착을 했고 꽃게도 돈 달리고 이상한 막... 류지업...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데 가면 안돼요, 알았죠? 아,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브이로그 시간에 봐요 안녕